뭐 하다 왔는데, 어, 녹화를 끊고 다시 하냐. 어, 그렇게 아마 물어보시는 분들도 <웃음> 있을 거예요. 남다른 내내. 그것도 제 내내 개똥 또노하옵니다 예. 나중에 이거, 이 방법도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은 친구분들 만나가지고, 어, 같이, 네, 올라가는 그게 좀 급해가지고, 네. 솔직히 그래요 친구분들 중에서 좀 잘된 애들이 좀 있다 보니까 내 네, 부럽더라고요 어차피 고인물이겠지만 내가 네, 왜 이러는지 알겠죠? 네어 처음에 어 그냥 어, 이분께 내가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조용히 한다고.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? 아 아니야 너 사랑한다고 내가 마이크 끄고 얘기했어 아 믿지마 음, 그... 나중에 유튜브 영상 보면 은 알거야 그런 얘기 안했어 난 그냥 이젠 얌전하게 가려고 얌전하고 여조 숙녀는 아니지만 여조 그냥 어 미남이 될래 근데 나도 목소리 이케맨이라는데? 아... 어떡하지? 진심? 어. 네? 응, 그렇다는데? 목소리가 잘생겼대. 응, 그래. 성대 할고 싶대. 미쳤나봐, 사람들이. 누가? 누가? 누가? 어, 대단한데? 모르겠어. 그냥 지나가면서 막 사람이 그냥 그렇게 집어 던지더라고. 음, 던지는 말에는 뭐 별로 뭐 감흥하진 않는다. 내가 들어봤을 때내 목소리가 개똥 같으면은 개똥이고, 그런 거지 뭐. 오바이트 같으면 그냥 음. 내, 내 목소리는 그냥 오바이트 그 자체고. 응. 음, 나는. 똥 같은 건 아닌데. 그냥 내가 목소리 잘 몰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. 음. 자기는 음안 목소리가 안 써, 어떻다고 목소리. 생각해? 나? 걔 같지. 아, 내 목소리, 내 목소리. 아, 그래. 어, 맞아. 어, 어 그러면은 어, 확실하네. 예전. 어, 디락스님 목소리 생각해 본적 없어서 모르겠어. 음 생각하지 마. 아는 어, 게 좋아. 여목도 내고 남목도 내고 뭔가? 할배 목소리도 내는 이상한 뭐 개잡종 그냥.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알지 어개 어, 그거는 능력 삐해. 능력 아닌가 근데. 어 몰라. 능력 아닌가. 너또뭐 그래. 자유자재인구나. 아나 그래? 음뭐 일단 은 능력이라는데. 난 솔직히 모르겠다 능력이면 뭐 능력인 거지 어, 그 능력을 갖다가 나는 개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더 길러가지고 뭐 다른 거에 도전한다든지 뭐 그런 야망은 어 야망을 가져라 청춘이 네 그건데 타이틀인데 어 그런 건좀 갖기가 아, 쉽네 또나 어, 것 같아 흑역사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또 페이스북 그거 있잖아 그 페이지 내가 또 개설을 했다? 응. 빛의 아이라고 뭐 검색하면 나올 거야. 응. 내그 응. 개똥 철학 있잖아. 그런 이야기 좀 많이 좀 씹을 거고, 그래. 다른 사람한테 뭐 응. 그거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내가 내 마음을 자가치유를 하기 위해서. 일기 형식으로. 응, 그랬을 거야. 잠시만. 어, 근데 내가 이런 그 개똥 철학 좀 이야기를 해도 좋아해주는 사람은 좋아해주더라. 어 귀엽다 어 귀엽다 썸네 각이다 이쪽 어째 그래 뭐라고 분은... 뭐라고 여기 있는 분은 친구지 응 그래 안녕하세요 아니 잠수 타고 있어 종이에 자잖아 아, 오케이 오케이요. 음. 자는 음. 건 아, 아닌 것 같다 거. 그냥 구경하는 것 같다 일단은 그래 어 지금 영상 소재를 4개를 일단 찍어서 영상 소재는 이미 충분해 가지고 오늘은 그냥 으면될것 같아 음. 그냥 내 자체가 내 목소리 자체가 영상 소재들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하는 데또 그냥 다 같이 그냥 프라이빗 아 프라이빗에 그냥 퍼블릭 룸에서 어, 그냥 토킹어바웃 식으로 그냥 내가 이렇게 어, 마이크를, 마이크를 끄고, 어, 그, 하는데, 평소에는 그러고, 어, 처음에도 컨셉을 그렇게 정하기로 했는데, 또 까먹었어.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도 모르고, 열심히 씹으리다가, 뭐, 브이어챗계, 뭐, 유재석? 뭐, 그냥, 뭐 강호동? MC? 뭐, 그렇다는 분도 있고, 또, 그거 보고 몰라. 뭐, 유튜버 중에 케인이라는 분이 있나봐. 누구는 또 케인이라고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어 그냥 왠지 칭찬 같으니까 일단은 아이 들켰다 하고 딱 도망갔다가 다시 와갖고 아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네 그냥 어 혼자서 뭐 널리 치는 네 관짝 탈출 유튜버입니다 네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그냥 내 채널도 소개를 하고 그랬지? 음 그런 식이야 일단은 녹화를 중지합니다 어 그래 편집자요 어, 일감 별로 없지. 어 근데 자기 자기도 어, 초록빛이네. 아니 초록빛 나도 초록빛이다. 이제 좀 미쳐볼까? 그, 그, 그 그래 초록빛인 거 어떻게 확인해? 나도 초록빛인데 그래 이게.